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갖고 오전에 이 오늘 라이브 강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다음주 정도 되게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또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뭘까 뭐가 아프고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 그치?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병인지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응? 고민만 해오던 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가의 이런 업장과 풍액에 대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다 자, 지난 1월 초에 1초인가 12월 말인가 모르겠다 거기는 분명히 자 문재인 지금 대통령하고 박근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전생 궁합법, 인연법을 우리는 풀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안보냐 이것을 그때 그것을 봤었더라면 <웃음> 분명히 이런 방법, 이런 식이 이런 일이 터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다.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안 어, 먹었고 잘했네. 먹었고. 그러면 애국자네. 어 터잡는 것도 애국자네 에이 너무 큰 식으로 하여미하지 말고 자 좌지간 이런 일이 터질 것이라고 미리 다 예지해놨잖아요 그지 여기서 변명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런 업장과 풍액을 몰고 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닥치기 이전에 분명히 제가 이 다음 카페에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선을 할때 분명히 이것을 풀어놨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카페에 <웃음> 내가 풀어놨게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응? 안 믿는 사람들은 뭘까?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는 거다 요 모양 요 꼴이 우리는 사주명리와 달라 갖고 점치는 학문이 아니에요 인생을 풀어 가는데 모든 가정과 가설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 길로 갈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럼 이 길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는 자기 몫이다. 그러면 이 가는 길을 누구 말따라 네가 어떻게 될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길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런데 또이 길을 간다 이 말이야. 어떻게? 또 어떻게? 무너진 성을 이루는 거야. 무너진 성.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진 무너질 성을 사많아는말이야 자, 그 동안에. 우리가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있으면 내가 풀어줄 거라 얘가 꼭 푸는데,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의 그 목적은 뭘까? 아니다. <웃음> 자기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봐봐.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노? 이 나라를 하느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했잖아. 그럼 하느님인데 거짓말 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스스로 이 문을, 성을 산 거는 하느님인데 거짓말 하고 나는 어떻게 내가 하느님 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잖아.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으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업장과 풍액이 어느 정도 무슨 것인지 이거는 분명히 예지를 해놨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해놨고 대통령 꺼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을 시기도 하면 풀어놨었고 그 다음에 지금 몇달 전에 또 풀어놨고 몇달 전에 풀어난 것은 뭘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영원법의 영원인연법전생인연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허해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전생궁합풀리법에 의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것이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 이런 걸 말했지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온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응? 자, 지금부터 이제 풀어봅시다. 너무 그런 것 같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 인간은, 인간에게는 타고난 운명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구잡이 변해가는 이 운세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은 운명이라 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고난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수시로 선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과정에서 수많은 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길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할 일과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온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업장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지금부터 풀어줘요 이 업장 내가 선택한 몫이 있지만은 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딱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풍액 이라고 하는 것인데 풍 액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 기신 고칼로리시다. 알지도 내가 판단도 생각지도 안 하는 일들이 이 폭출하는 것이다. 폭발하는 거예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병원에 가면 뭐해? 병명이 뭔지 못 고치는데. 그러면 점치면 뭐해? 맞지도 않았는데. 자 예를 들어 봐봐.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전 대통령이 그때 대만매 대통령 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노? 역학하는 사람들 전부 어땠노? 오늘 이런 일이 있을리라고 생각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나? 그러면 이민박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왜이민박 대통령이 이미지를 갖다가 하나도 언급 안 했을까? 자,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법에는 모든 법이다.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모든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자, 이만큼 되는 죄를 이때 죄를 정리를 하고 나게 되면 이 뒤에 두분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상황이 돼서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잘못이죠 아 첫째는 본인이 잘못이고 본인이 네. 업장과 풍행이 걸리는데 우리는 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동경도 있고 자기 노력도 있고 자기 감사의 표시도 있고 그럼 누가 해결했어야 되겠나 이거를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결이 되는 문제다 무슨 같은... 그때는 아이 별로... 대통령 누가 만들어졌나 그뭐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그만한 막 나중에 감수하더라도 이만큼 이렇게 크게 부풀어 가지고 엄청난 것을 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거기서 또애국장일 수도 있다잉?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것도 얼쑤간 짓이라는 거다 그게 그것이 그것도 귀신이 그것도 귀신이 시인거야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 판단력 부족이라는 거다. 누구 판단력 부족일까? 대통령이 판단력 부족일까? 그 참모들이 전부 다, 응? 잘못된 거야. 에? 내 이런, 지금 와서 이래지면, 나라가 이 뭐, 영이꼴 하는 것은, 아, 대통령은 눈 가리고 있으면,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어. 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알수 있는 이 참모들이 전부 다눈 가리고 있으시니, 응. 아기자뭐한 톡속일 수도, 아이 전부 다 한통성은 아니겠지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올바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이 한통성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만 다 잘라보고 이? 또 누구 말 따나 그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갖고 이? 올바른 말 하면 어떻게 잘라보고 올바른 말 하면 잘라보고 그래 놓고 거지하니까 <웃음> 나중에 이 모양 이꼴대부잖아뭐 다음주 되면 폭발하겠지 자 그럼 보자. 이것이 우리가 업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 나갔지만 풍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판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비 주변과여건과 우리는 정말로 귀신 코칼로리시다 아 귀신도 모르는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풀어난 게 아니라 다풀어났어 어디 안 와갖고 어디 안 봐갖고 그렇게 했나 이능 나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야. 올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안들으려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똑 당하고 난 뒤에 하겠지.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한 3개월 전에 풀어놨잖아. 그리고 그 전에 풀어놨고. 자, 이제 보자. 나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자, 이, 민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수는 19번. 현재 나이 만으로 77세. 이, 이거만 하면 된다, 우리. 그제? 아, 이거만 하면 되지. 다른 거 알게 뭐 있노? 자, 김윤옥, 응? 여사의 그 뭐고, 우명, 우명수는 15번, 71세. 아들, 이시영은 17번에 40세. 이상덕, 저 국회의장은 어떻게? 27번에 83세. 근데 이상은, 이 동행은, 살아오는 우유곡절이 이 두, 이두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런 빛을 발휘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왜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했을까? 알겠지? 모르겠나? 친구 사이였어요? 지금 세가있지 여는 잘 모르니,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내 나라 하면 내나는 대로, 또 했잖아. 여기서, 야, 어이, 니 가라 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제 좀 가줘 하니까 그냥 사, 가잖아. 왜? 그것이 약자다, 약자. 나래에는 지금 어떻게, 해? 이게 뭐 미투 해석고 이래서면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뭘까? 약자는 무조건 다 가는 거야. 그 약자는 비록 형님이지만은 아무 실금이 없는 거야. 아이 가져가라 카면 가져가고 내놔라 카면 내놓고 왜 아무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는 우리 생각합시다. 여는막 풀어봐야 마찬가지다. 막서모르는데 뭐. 뭐와 모르겠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는 풀유 수가 없다. 나도잘 모르고. 여기까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운명곡선을 우리 한번 보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 대통령 될 시점이 언제였나 지금부터 딱 10년 전 이제 지금부터 딱 10년 전 아이가 그치 맞나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 될 때가 언제가 그때 요 요때 요 됐을 거야 아마 아무나 그 찾지 말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됐어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 운이 좋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다이 시기에 이 이동수에서부터이 시기에 우리는 뭘 했어요? 일을 저질린다 했다 모든 일은 여기서 막다 폭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름으로 할 것이가 여기 이름으로 할 것이가 여기 이름으로 할 것이가 아무도 할수 없잖아 자,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보자. 자, 나는 자식인데 물려 줄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살 집만 있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부는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에 다 하늘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님인데 파치고 완전히 헛소리다 이말이그제 100% 헛소리 아이가? 아, 그런 거또 좋아하고 포찌가 주는 능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뭘 믿어 아 이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라서 좀 이상하지만 이사람이 이때부터 거짓말 했나 국민이 얼쑥한 국민이시여이 되기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니 너가 처음부 다내 쫄병이 되거라 이렇게 된거 야이거 그것이 무리지 성이다 그럼 어떻게 무리지 성이 됐는거 한번 보자 그렇잖아. 내가 뭐 하느님인데 바친대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느님 될뻔인 거야. 자 하느님인데 파신데 해놔 놓고 내가 하느님이 될라 하면 뭐에 시어 그렇겠노? 아 귀신이신군. 뭐냐면 귀신이요 성령이 그렇지. 성령이지 성령.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이 대신하려고 한거지. 성령이나 뭐 귀신이나 뭐. 자,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자 이건 19부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칠성줄에, 귀신줄에, 어? 인연줄에, 조상줄에, 다걸있는 거야. 다 걸리지? 이거 뭐가? 칠성줄에, 인연줄에, 조상줄에, 병줄에, 이것도 병줄이다. 병줄 맞지? 이거 병복이라 했잖아. 이것도 병복이다. 이거는 한번 보자. 이거는 어떻게? 귀신줄에 뭐망기 아니 뭐 귀신줄에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만기가 붙는댔다. 만기가 뭘까 돈기신응 차이가 돈. 많으니까 돈만 번만 막 챙기 있는 거야. 이게 만기다는 거다. 그런데 무당들은 이 만기를 붙이는 누면뭔 돈벌이는 잘한다는 거다. 사기친다도 저럴까? 낯설지 사으시면 그런 건 하지 말고 아빠, 아빠. <웃음> 그 정도는 우리 씨게 자 예를 들게 되면, 만기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을 붙이 놓으면 어떻게 돈을 좋아 하겠지 자 여기 이제 또 내려가 보자 우리 아들이다 이거는 탄생의 엽장이다 탄생의 엽장은 어떡하 칠성줄에 인연줄에 이 모든 것을 안고 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내립니다 내리 응? 아, 모르겠다. 아, 그런거는 뭐 치아프고 아, 그거는 뭐 그런가지 우리가 다 풀면 머리 아프고 이건 내림이다 내림 내림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잘라야 되는 것이 내림이잖아 이것을 자꾸 안고 가면 안돼 자꾸 내립니다 여기 분명히 이 집에는 분명히 딸이 뭐 모르겠지만 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아 숫댐사진 말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운이 여기 분명히 하나 있을 거야. 이거 보나 마나 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번 보자. 자, 이명박전 대통령의 운명 추기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다. 이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풀때 고비의 시기라고 그랬다, 그죠? 지금 난 아, 작년부터 고비의 시기다, 이. 내년까지 막 엄청난 고비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삼재풍이라는 거다, 삼재풍, 그죠? 이것이 삼재풍이 이게 와 있는거야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삼재풍이 불어오는거다 그런데 올게 결정타가 내려올수도 있겠지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지금 여기다 내년부터 어떻게 내년부터 여기는 어떻게 고비의 시기로 진입하는거야 지금 힘든 시기에 사람으로는 이랬어 사람 때문에, 사람 인연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만기와 귀신 인연으로 인해서 나는 내년에 고비로 접어드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자. 아들은. 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운이 좋지만은, 자, 이 내리막길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해? 인생에는 첫 번째 삼재풍이 여기는 내년부터 도래하는 거야. 내년부터 첫 번째 삼재 처음으로 당하는 인생에서 인생에서 삼재라는 것이 크게 세분이 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삼재풍이 여기에 달라져요. 그럼 이게 뭐야이 이 집은 뭐고? 여기에 삼재풍에 여기에 귀신풍에 여기에 삼재풍에 여기는 뭘까? 여기는 이동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연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업장을 보자. 업장의 인연. 이 업장은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봤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귀신. 여기에 귀신. 여기에 귀신. 여기는 조상과 귀신. 이 집은 조금 왕창, 누구말따 귀신 하면 좀 그렇나? 성령이 해볼까? 네. 성령의 장난이 지금 뭐 치고받고 해본 거예요. 힘으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집을 우리는 딱 분석을 하나 해보자. 이 집을 딱분서가면 여기 위대 윗대. 위대에는 이것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다. 이 집에 없으면 이 집에 있을 것이고 이 집에 분명히 있다. 이것이 힘으로 감아 붙다는 거다. 힘으로 감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뭔지 알아야죠. 자, 이 동네 찾아보면 분명히 네. 응? 청수를 떠나 놓고 믿는 사람, 그다음에 무당기가 확실히 완 사람, 아내만 어떻게 시주 단지 모신한 사람, 스님도 포함, 아, 스님도 포함하겠지 무당도 있겠고, 잉? 자, 이것이 분명히 이 집에는 한 명이 아니다. 이렇게 폭파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고 여기에 많이 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끊어야 되겠노?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내야 되겠지?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귀신풍이, 이제삼절풍하고 귀신풍이 합쳐질 뿐이니까 어떻게 유승을 잃어버린 거야? 판단력이 부족한 게. 아, 그거 뭐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 하니까. 귀신 대장 해버려 하니까. 아, 귀신을 치내야 되는데 귀신 대장을 해버려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이 한정 없는 것이지만 은 이렇게 외풍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부는 것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다. 부정한다는 거다. 부정. 이렇게 이야기해놔도 전부 해놔도 다 부정해왔겠지. 그게는 어떨까? 막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귀신이 한부로뽑보게 되면, 그럼 있는 힘들 다날라가 보고 없다. 뭐, 지금 보 뭐, 솔직히 말해서, 누구 말 떠나 쫄다고그 했나? 너 말이 심했나? 쫄다고 쫄따구, 에이? 쫄다고도 비신풍 한번을뽑기게싹다날라가 보고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장은 뭘까? 부. 돈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구말 때는 째진 눈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눈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뭘까? 부. 여도 부다 이 말이야. 이건 눈이 눈이 좀커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 올빼미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뭘까? 가. 가다. 자, 간이 이거 조금 더 설명하고 이거는 탄생의 업장이다. 요는 벌써 자기 의지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자기 의지대로 한 번도 없을 거다 자 맞기는 어떻게 해? 맞을 수도 있다 자 나는 전부 다 사회봉사하고 자식인데 물려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나라 하면 내 거잖아 잠깐 몇긴난 거지 그지 자기 말로는 잠깐 몇긴 났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인연줄에 조상풀에 칠성줄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 이거 올바로 가기가 정말로 힘들겠지. 어려운. 여기는 어떻게? 따라서 이 고통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죽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자이 고통수가 되게 되게 탄생업의 고통수를 하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바뀌겠는가? 주로 우울증. 자 예를 들게 되면 우울증 형태로. 아니면 어? 신기 형태로 나중에 는 자칫 더 심하게 되게 되면 어? 빙의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도 많다. 이것을 미리 막아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제 젊은 사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통수다. 자 여기 한번자 여기는 가난수라는 거다, 그제 새가 빠지모 뭐 갖고 한 입에 톡 털이 열 수도 있는 거야. 가난수 그랬지. 주변 허풍만 사람까지 많고, 주변 사람까지, 다 어, 주변 사람까지 같이 한목에 한입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끌고, 응? 많네. 좀 했잖아. 그정에 사람, 교육받을 때 했잖아. 가난수라는 것은 이 망하게 되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사람과 함께 엮어 갖고 한 구둥이에 빠지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폼은 잘 된다. 허풍, 허풍은 가당착이 많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나이가 많아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위꾼 중에서도 19분이 다 당시 많다는 거다 여기 19분 많지 그렇게 이사님거좀 낫다 <웃음> 남자들은 19분이 사위꾼들이 많다 <웃음> 결국 협곡이 많다는 것은 자기들이 많이 치는 거잖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 어 사익균 기질이 한참 많다. 좀 있는 게 아니고 사익균 기질이 한참 많다. 거기에 귀신이 바람이 불게 되면 완전히 체나의 사익균이 되는 거야자 여기는 김윤호 우리 여사를 한번 보자. 여기는 업장이 과라는 거다. 가. 가는 집가이 가. 네. 집을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요인을 갖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게 지금 일 터지게 되면 결정적으로 김윤호 역사가 어떻게 집을 풍지 박산으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한계일 수도 있다. 요인 중에 한계. 김윤는 여사가 한 행동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이건 집을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한개가 작동을 한 거야. 작동을 할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구설수가 따르, 간제 구설수가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고쳐보겠지 법으로 막 머리 아프게 진행되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붙었다 돈으로 엮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돈 때문에 돈으로 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거는 돈 때문에 돈으로 망하는 거야. 자, 여기도 한 보다. 여기도 부다. 야, 여기는 내쫓으면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는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안 할게. 자, 여기는 여기도 부다. 이거는 돈이다. 돈이다. 여기 있다. 이거 붙었다. 이것이 붙었다. 어떻게 되겠노? 자, 여기서 우리가 연세도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때는 이 심적으로 귀신이 발봉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인간하고 거의 격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아주 타격적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심적 부담이 이렇게 붙어 붙어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자자자장 18년도 이렇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누구?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현풍이 폭발적으로 보는 거야 삼재의 이름은 그렇게 삼재인현풍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서 여는 거야 그렇게 풍지박상,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연풍이다. 뭐 골로 갈 수도 있겠지. 자 여기는 김용흥 여사는 어떻게? 귀신풍이라는 거이다 귀신의 귀신풍에 업장의 구설수에만기에 이거는 돈 때문에 어떻게? 야 이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이것을 따지게 되면 이것을 따지게 되면 더큰 이 잘못이 여기에 더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하,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참아 못하겠다. 부채질 하지 마, 있어. <웃음> 부채질. <웃음> 내 솔직히 말했어.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 옛날에 그, 여기서 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햄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1 0 0만배의 크기다. 1 0 0만배의 크기. 고까지만 여기 자 이시 이 시는 어떻게 여기 도귀 신부 이거는 어떻게 이집 귀신에 이거는 오로지 당연거야 당연거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조상에 당연거야 조상기에 당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뽐말대기 때린 거야 이? 조상기가 완전히 당연거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겠나? 이 미친놈아, 이래갖고 탁때릴뻔 거야, 지금. 그렇게는 올해 내 년에 때리는 거야, 이거. 이거 똑똑 골로 가겠지? 아 근데,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거는 누구 하나는 조금 봐주겠다, 그제 누구 하나는 조금 봐주겠는데, 좀 그렇다. 아이, 참말로. 자, 여기도 한번 보자. 여기는, <웃음> 여기도, <웃음> 여기도 치식기, <웃음> 20, <20초기> 시풍이. <웃음> <웃음> 아, 이런 상황에 이것이 귀신풍이 불렀다 하면, 아 이거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운 쪽으로 굉장히 힘들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아, 이거는 또 벗어날 수도 없을 거 아니겠나? 그제? 그런데 나이도, 나이도 많고 있는데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거는 좀 봐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든다. 내가 잘못이 다 하더라도. 이래서 타고 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게걸 기쁜다 이 말이야 이게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병이. 이 상이 너무 하... 이게또 병이잖아 자 병에 걸려 있고 귀신 병에 걸려 있고 귀신에 들이 있고 이별수에 걸려 있고, 있고 어지 풍이 불어 보게 되면 풍이 불어 보게 되면 이기서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거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제 하나면 적당한데서, 나이도 많으니까. 여기서 본격, 아이씨, 내가, 이거 다, 이거 다 아니다, 그지? 봐줄 수는 없는 거다, 그지?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거. 자, 이런 구조에서, 풀타. 2이집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집안에는 귀신이 홀은 귀신이 막효리를친 거야. 이걸 이걸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게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인연법에 이 하나는 인연법이요. 하나는 인생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형님 이상덕 형님은 어떻게 이것을 공격하겠지. 누구를? 일은 어찌 보기도 하면 일은 여기서 저지른 거야. 시계기는 여기 섰지만. 응. 27번인데 왜저기에요 박사님? 뭐? 27번인데 왜저기에요 아니 3이지, 3. 27번? 아, 2네? 응? 이거 뭐인 거예요, 박사님? 이거는 2년권이에요. 예. 2년권? 아, 여기 이것이 인년권이고 아, 2년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인생 준비다. 이게 아니네. 이거는 이번이네, 그제? 이것이 17번, 아, 잘못된, 이름을 잘못됐네. 1번, 19번. 이명박이가 지금 박금적이고요 나머지가 아, 다 2에요. 이시형이 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이다 그제? 네. 전부 다, 이시형, 이상덕, 어, 이상도, 네. 그 다음에, 이김준호 김윤호 3번이잖아. 5번. 김윤호 5번이잖아. 네, 5번. 여기 김윤호. 인명만한 사다,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거다. 인생의 보따리. 네, 보따리. 자, 그러면 이 잘못됐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생이 아니라는 거다. 부추기는 거. 생은 생이지만 역생이라고 한 거다. 자, 여기서 이것을 부추긴 거야. 누구를 부축겠나? 응, 여기서를, 이거를 부추긴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귀신의 돈으로 뭐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공급할까? 이것을 하겠지.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당했지. 이것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 시기표는 여기 서했는데 이것이 부채키면 어떻게 야 여기서부터 행동해갖고 이것들이 행동 대원이 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연법으로 내려가 보자. 살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가 그거 하니까 살롱 놈 가면 맞는거 계산 안 해보자. 자 여기서는 일이니까 어? 내일 네, 맞아요. 사 어. 여기 1, 이명박 일. 이건 잘못됐네. 아요요 아까 여기 그랬네 그제. 아, 그래. 거그로돼 그러니까 내가 쓴때 아. 잘못됐다. 자 여기가 이명박. 자 여기는 6번이다. 6 번이다. 6고 쌀. 육이 이니까이것도 변고살이다, 그제. 네, 다시. 김, 류, 어, 이것도 변고살. 이거는 팔이니까. 임파살. 어, 이것이 임파살. 이시형 임파살. 공망살. 이시형. 자, 이거는. 공망살. 공망살. 팔이, 이건 팔이가. 공망살. 구, 구제? 네, 구, 이 공망살. 이 살. 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 그제. 자, 이거는 이것을 공격하고, 이거는 이것을 역생하고, 이것은 이것을 공격.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임파살 공격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망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뒤에 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역생한다. 그지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역생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것이 사황한게 있어. 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전생의 법칙을 한가 보자. 그러니까, 좀지옥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지 <웃음> 전생 인는법을로한 가보자. 자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떻게? 친구 사이. 친구 사이니까 어떻게? 동지예요 동지. 친구 사이에서 이거는 이거는 뭐까 망파. 예? 응? 망파. 이거 이거 플러스 어떻게? 요거 이잖아. 그치? 이거 삼이제? 그러면 응? 1이 1. 어디 어떻게 사라는 거다. 일이어 이게? 어제게? 이 시형이 1위라고요. 아, 1위네. 응. <웃음> 1. 망, 파. <웃음> <웃음> 전생 이시레임 그냥 어떻게, 이 몽땅이 열을, 터프 어, 처에 <웃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 파.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축기 갖고 시키지면은, 나중에는 결과는 어떻게? 망, 팔, 옥, 응? 공격을 하는 거예요이 머리 아프다, 그제? 머리 아프지? 해결은 간단한데, 응? 해결 간단하지. 어, 해결 간단하지. 근데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이? 지금 터집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자, 처음에는 어떻게, 이칠성줄을누구말다나이 성령 할아버지를 좀 꺼내야 돼. 이거 달고 있으면 되겠나? 그런데 여기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형제들이 다 달고 있다는 거네. 이만큼이 돈이 백날 있으면 많아. 다 달고 있는 거야. 이것을 이 집집마다 다 끊어야 돼. 집집마다. 이것 갖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자식인 데까지 물려왔어. 그러면 이거는 위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는 전부 다 삼재풍에 어떻게 처음부터 동시에 귀신, 확 디비보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풍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 풍이 올라면 어떻게 업장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 그치? 네. 자이 귀신풍이 있는데 이 업장을 없애기 이전에 이 귀신풍을 없애야 되는데 이 귀신풍이 어떻게 없앨까? 귀신풍이라는 것은 나와, 이렇게. 이렇게 가려는. 이와 관련됐는가 긴과 관련됐는가 이거 똑같아. 이두 개가 합치지는데 이게 빛이 얼마나 많겠나. 그지 이것을 해놓고 이것을 엎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귀신이 못 보도록 이거 귀신 퇴치를 해야 돼. 퇴치, 그치?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작년이나 재작년만 했을 때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했잖아 이것만 딱해결해 되면 여기서 이만한 것이 이만한 것으로 막아갈 수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아 터져야 되지 그래서 당연히 터져야 되는 건데 아니 아마 자꾸 터지고 그러면잘 하지 말고 그래서 일, 아 그렇게 이거는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거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논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전 정권에서 에? 전 정권에서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 죄를 심판을 해야 돼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빚을 전부 다 갚아야 되겠지 일반인들은 응? 일반인들은 마하고 한목에 마하고 이럴 때는 이 조치를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인생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 갖고 해당이 안될때 어떻게 해. 이때까지 끌고 오지 말아 했대 그치? 이때까지 끌고 오지 말고 한해두해 해, 이전에 어떻게 해. 정리를 해야 했다 공부를 그렇게 시켰잖아 이양 망할 것 같은 이것이 징조가 보이면 미리 망해라는 거다 커지겠네. 더 커가지고 온 사돈팔촌 주변에까지 전부 다 엎어갖고 망하지 말고 내만 먼저 망해버라는 거다 그래야만이 넘을 피해도 안 주고 자기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 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하라고 했지 여기서 망할 것 같으면 2년 전에 여기서 망해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제기할 제기할 기회가 있고,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때 오게 되게 되면, 자, 이건 우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 있는 그대로만 푸는 거요 나중에 가서 뭐, 항문이 어떡하면 점 치고, 점 절대 치면, 점을 치는 거는 100%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옛날 거는 맞는데, 에? 앞으로는 안 맞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 점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점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하죠 앞으로 점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자, 점이라는 거 한번 보자 이때까지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 이 점치는 사람들 한번 봐봐 하, 저 사람인데 최소한 60% 70%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 하, 이거는 뭐 통계학적으로 60% 70% 맞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말이야 그러면이 60% 70% 만 여기에 우리가 두시간 간격으로만 차게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수천 명이 되겠지만 이게 5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 똑같은 사주가 똑같은 500명 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0.6인데 여기 500% 나눠보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0% 0% 하나도 안보 나는 요런 소리 하는 순간에 나가 말하는 것은 쓴 거짓말이다 성재선님 그분이 있지 내 말에 속지 마라 하는 그런 말도 있다 그제 속주수님도 지 말해. 속지 마라, 한 거다. 자기 한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 거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입에서 말한 거고. 사주 역학하는 사람들이 60%, 이거 한, 아, 이 항문은 어떻게 60%, 70% 맞는다? 한 명인데 60%, 70% 맞으면 500명인데는 어떻게 해? 계산해봐. 통계학이란 말이 오지도 못할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로 통계학이란 통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이. 누구말때 교수들이 뭔지 바뀌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수들부터 정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몰랐서지만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 아들이 어떻게 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되잖아. 자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해야 돼. 교수 이거 뭐고 논문 뺏기 쓴거 직거 아닌 거쓴 사람 전부다 처분하고 돈 주고 교수된 사람 전부다 처분하고 누구말때 미투 해갖고 걸리는 놈들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분하고 아들인데 돈 갖고 오래 한놈들전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분해야 돼. 나라가. 자, 가르치는, 가르치는 놈들이, 난 좋은 사람도 있다 막, 특히 우리나라 막, 과학기술자들은 내 진짜 인정한다. 참,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밤새 매가서 하는데, 이, 이 조지 나불나불 하는 학과 선생들,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는데, 얘기한 건 처음부터 정리해야 돼. 아, 돈 주고 교수하는 놈들이, 뭐 아들 똑바로 가르치겠노? 그거 처음부터 정리해야 돼, 저거. 지금 사학재단부터 지금 정리해야 돼. 사학재단에 저거 저 감사를 해가지고 돈 받아갖고 부충지한 거 재단 이사장부터 시작해갖고점검 해야 돼. 하기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까지뭐할수 있겠나? 아니? 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그 그 부류 속에 속하는 사람들니까아 우리나라 진짜 챙피하다 그리고 또 역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0%, 70% 맞춘다고 했대. 이게 또숨 이거는 통계학이라는 이 공부도 함 들어본 식이 없어 학교 가갖고 통자도 못들어본 사람들이야. 자. <웃음>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자. 응? 열받열받만면안 열매, 되겠다. 자, <웃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뭔가 하는 일들이 있다, 그죠? 사람은 무슨 할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 상담을 하게 되면 이딱 유형이 있어요. 자, 예를 들 갖고 이 시기가 오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동수라는 것이다. 이동수에 오게 되면 나 모든 것이 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혼란스갖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막겠다 아, 어, 이 이동수가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기에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시기가 어렵게 된다. 이 어렵게 되는 거야. 이 어렵게 어렵게 될 때는 어떻게? 힘들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 이 시기가 내가 여기 가서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 망해야 돼. 스스로 망해야 되는 거야. 정리를 스스로 망한다기보다는 이때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를 하고 내가 내인데 피해가 오더라도 정리를 해야 이 시기가 오게 되게 되면 남인 데까지 피해를 안 준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때 이때 정리한 사람은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이때 기인을 맞이해서 내이 운을 타고 이렇게 갈수 있는 도약,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자, 미리 망한 사람은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남인데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려오다가 견디다, 견디다, 견디다 해갖고, 여기 와서 망한 사람은 어떻게, 재기가 할 수가 없잖아. 이때 망했는데 어떻게 재기하겠노? 그러면 인생이 요런 꼬라지로 가는 거예 요런 꼬라지로 갔다 가면 다음에 또 온다? 그러면 요런 시기에 또 시작하려 한다? 그럼 여기서 또 자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요 시기에 시작했고 요 시기에 망하니까 요 때는 좋을 때는 힘을 못 써요. 또 정신 차리가 운이 조금 더 아지니까 또 정신 차리가 또요 시기에 제가 요 시기에 또 망하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망하고 두 번째는 어? 가족 남편이든 어? 부인이든 망하게 만들고 세 번째 망할 때는 어떻게? 형제, 참여들 망하게 만들고 네 번째 망하면 어떻게 그건 뭐리고 다이빙 하는 거야 <웃음> 한강 다리 있을 때네 번째 망할 때는 한강 다리 있을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망해야 돼 아니, 얘기했지? 망해도 한 번만 말해야 우리가 제기를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운명인데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이거. 자, 이렇게 운이 있다면 이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돈버이는 사람 은 이때 시작하고 이때 돈벌이고 이때는 어떻게 해? 살짝 놀러 가보는 거야. 그러면 놀러 갔다가 심심하니까 이때 시작 이때 시작한다 이 어려울 때는 그러면 계속 이래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어떻게 맨날 여기서 헤매는 거야 이거. 숨좀쉴래가 헤매고 여자 숨좀쉴래다가 헤매고 맨날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노 어려운 난간이 왔을 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시기에 왔다 인연의 시기에 왔다 이러면 이때 가서 망할 것같으면 이때 망하십시오 정리하세요 망하는 것보다는 정리해라는 거죠. 네, 제가 실전으로 그런 응. 고객이 많았어요. 응. 제가 상담을 해주다가. 안하시기 때는요 말도 안통하고요 어, 그러니까 말 안통하지 자기는 착각 속에서 많이 벌릴 거나 라그 얘기 좋은 얘기 들었고 어,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그런 소리 하고도 뭐이 사람은 틀리고 주사. 자 우리 대표적인 예로 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니죠 우리 동의사가 만에 당했는거 한포들 자 예를 들게 <목소리> 되면 아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많이 뭐 구조가 뭐 어떻게 해서. 몇 번이었나 7, 7번이 었네 7번. 이렇게 됐네 그제 자 이렇게 됐다 지금 여기 지 여기잖아. 지금 여기지. 지금 여기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가 막 대선 막하 갖고 경선 한다고 해서고 이럴 때얘가그제지 그럼 이때 정신 차려야지. 지풍이 온다고 했으면 이때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이때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누구 말따나 오늘 같이 그런 날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정신 나간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그럼 아까 중에, 우리 해보자. 오늘 뭐, 온 김에. 자, 안, 7번이다. 몇 살? 53? 52? 53. 53? 53. 그럼 이거 뭐 하겠노, 이거? 조상기에. 귀신줄에. 귀신줄에. 이제 오도 가도 못 하고, 어? 집은 어떻게? 업장은 가다? 깽판나고 이거 해갖고 어디요고갈 때올때는 어디겠노이 산밖에 없겠네 그치? 산에 가려면 산꼭대기 힘들어서 못가니까 어디와야 되겠노 일야죠자 네. <웃음> <웃음> 우리가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고 네. 너무 가욕을 부리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그릇을 알아야 돼내 자신을 모르는데 누가 남을 상담해 준단 말이에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누굴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고 내 가정도 못 지키는 놈이 남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 리이 모를 때는 그렇더라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엉터리를 알면서 가르치는 놈들은 완전히 사위꾼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게는 학교부터 먼저 적폐청산을 해야 돼 왜? 엉터리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엉터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다음 주에는 부동산 갖고 사기치는 거 부동산 갖고 장난치는 정부 부동산 갖고 민폐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어볼게. 상담에는 그 상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부도 꼭 들어야 될 거야. 내가 이런 말했서는안 되지만 우리 지금 현 정부도 꼭 들어야 된다. 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십시오.